오! 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치칵치칵치칵치크치크치크치크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치 <목소리> 아 나이 씨유 할머니랑 숨바꼭질 놀이 할까? 거기 머리 보인다. Whoa whoa whoa. Granny killer. Grandpa killer. Second floor. 층2층 가는 거고 베드룸으로 가는 거고. C 워가 뭐지? 하수관이야하수관자 C 워로 한번 가볼게요. 오이씨. 못사 이거? 패드랄 키가 필요해 보트 키도 필요하고 아 이건 뭐야 이 뭐야 이 문어 자식은 으아 너도 같이 놀고 싶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아, 화가 났냐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이건 못가 패드랄 키가 필요해 가서 길좀 구해볼까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어 이거 할머니다 할아버지야 오우씨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시 따라와 따라와 안 따라지 오 오우씨 왜 아무도 없지 근데 어 안에 갇혔어 아무도 것 없어 왜못봐 이거 뭐못봐 안에를 저 뭐있는데? 배달기다 우와 이게 이런데 있었어 씨. 할아버지 오면 안돼 아무것도 없지 오케이 아 여기 있잖아 아, 이도 가면 되지 씨. 왜 이렇게 고생을 한거야 여기 뚫개 있을 씩 몰랐네 씩큐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리씩씩씩 키. 키 있다. 시큐리티 키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건데 이게 시큐리티 키야? 이거 봐. 웨폰 키딴 거야. 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너 뭐가 너무 많아. 키를 왜두 개씩 잡은 거야. 다. 다시 해야겠는데? 다시. 다시. 2층으로 갑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할아버지 없어. 여기. 자 이거 이름이 안나오지만 1번 할아버지. 할아버지 봤는데? 야 이거 이름이 안나오면 어떡해 예쁜 키뭐 버그 장난 아닌데? 야나 못들어가냐? 지하 갔다 와야겠네. 어 하루 여기 있어. 총총 <웃음> 총 들었어? <웃음> 왜, 일단 지하 가서 깜짝아. 이거 이거. 지하에 이거밖에 없었잖아? 여기도 뭐가 키가 필요한 게 있지 않았나?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 할머니 없어 여기? <웃음> 없어 여기 <웃음> 죽었어! 할머니 저기 있나보다 <웃음> 할머니, 여기 있어. 오케이, 총 들었어. 총 들었어. 다줄까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까레 죽였어, 죽였어. 할아버지 죽일 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 여기 없어. 여기 있어. 예스. 자, 들어가자. t 아, 고 있잖아, 들어지자기서있잖이야 오케이, 보트 키. 이이야트키이어트키이하 보트키였어 그러면 하루 n t to play hide and s e 보 k 안죽어, 왜? 할아버지 오, 깜짝아 에이, 조심해! <웃음> 자, 우리 이거 다된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뭐가 더 필요한 거야? 보트키 어디있지? 하나 더 내려가야되나? 보트타는데? 어 그렇지 아해 보트키 오씨 뭐야 된거야? 왜 죽어? 할아버지가 뒤에 도는거 모르고 있었어 저거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응? 자 여기서 우리 이거 들고 자 그리고 2층엔 할게 없었어 2층엔 총 나중에 총 갖고 오는거 그리고 3층 가서 3층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 없어 여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흔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흔하네. 오씨, 딴 데가, 딴 데가 졸리저 그래, 졸리가 그냥 막 때려. 오씨, 4번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우리, 그렇지 w e 키 할아버지 없지? 여여서 밖에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t 드 t 키 이렇게 a 티키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야 할머니 들어 안 들어겠지? 저리 가 저리 가 제발. 딴데 갔다 딴데 갔다. 오슈 원래 들어올 수 있어? 오 할머니 갔어. 할머니 갔어. 웹펑키 야야 야, 너 비켜 야너 비켜 이러다 할머니 와또 맘보고, 맘보고 있어야 돼 할머니 온다 할머니 다오우나총 원하는데 너 빨리 안 갈래? 저리? 할머니 얘좀 와서 죽여줘요 얘왜 안와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목소리> 할머니 뒤에 있어, 바보야. <웃음> 할머니 뒤에 있어. 우리 여긴 안 와봤는데, 그치? 아, <웃음> 할머니 저 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우리 역시 이걸로 이거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되네. 아이 맞네, 맞네. 뭘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그거 겁나. 뭐야, 세이프티 키? Go o p h 우 할머니, 할때 여기 있어? 할머니, 여기 있어. 씨, 여기 뭐가 필요한가? 어, 또이 눌러 뭐안 되니? 세븐틴 키도 안 돼. 혹시 여기 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자 유닛 보트키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패들 키 패들 패들 패들락 키 y 패들키 이거 있잖아 패들 키어 handle h 핸들 보트 키어 보트 있네 여기 야야 보트가 안 보이잖아 아, 여기 있구나. 있는데 못본 거였어. 됐어. 간다, 간다. 나 이대로 가는 거야? 오 마이 갓! 예스! 예 아, 이거 음악 참 아주 그냥 더럽네, 아주 그냥. <웃음> 더럽네, 더러워, 아주. <웃음> 예아에에에에에에 어렵지 않은데? 에 오씨 오씨 에에에에에에오에에에에에에에이방에에에에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웃음> 여러분 이 비디오가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봐야 돼. <웃음> 구독하지 않으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치크 치크 치크 니야. 빠이. <웃음>